오늘 할 일이 많아 하바사 채널이 폐쇄됐다라는 소문이 있던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죠 버스를 왜 봐? 안지겨 계속 보는 중이번봐 그것도 봐라 한번 열어볼까요? 네 열어보세요 다음에 지셨으면 좋겠네요 샬롱 한일상의 친언입니다반갑 여러분 오랜만에 브이로그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숲에 나와 있는데요 내일 정인이가 생일이에요 내일이 주일이라서 좀 미리 만나기로 했는데요. 차를 끌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앞에서 주차를 하는데만 한 시간을 기다렸어요. 지금 정인이가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에서 만나요!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음식점에 도착했고요. 정인이 만났습니다. 음식 시켰거든요. 이게 새우버거, 이게 하우스, 치즈, 뭐 더블 이런 거. 배고파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진짜 한시간을 기다렸어 아, 진짜 너무 힘들어 만나자마자 먹기만 하고 있네 <웃음> 오늘 할 일이 많아 빨리 먹고 가서 골방도 가고 꽃도 봐야되고아 사람이 진짜 많다 저희는 이제 다 먹었는데 어디 갈 거냐면 컬러몬 스튜디오라고 공방 갈 거예요 약간 그 원데이클래스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이런 거이 아마 뭐잘려가지고 뭐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같아 요 저희는 지금 공방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햇빛도 강해 내가 봤을 땐 지금 햇빛이랑 바람이랑 그 나그네 그거 하고 있는 것 같아 누가 나그네 옷을 벗길 수 있는가 네, 정현 씨, 오랜만에 헌일성 나오는데 어떠세요? 뭔가 이상하네요. 어, 색하네요 네. 저 자체로도 영상을 찍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아, 하바사 아. 채널이 폐쇄됐다는 소문이 있던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죠? <웃음> 그건 아니고요. 네. 곧 다시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사실 요즘 헌일성도 폐쇄됐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둘다 같이 접은 거 아니냐고. 어, 사실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이 아닙니다. 조만간 왕성한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자르시고 붙이시서 하시고. 음. 응. 자르 자신 있으세요? 네, 저는 그냥 귀엽게 이런 거막 붙이고 뭐? 이런 거 스티커. 아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들이네 음. 전혀 상상이 되지 않아. 내가 그리는 무언가가 들어가면 나할것 같아. 응. 여기 있는 것들만 조합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 될 거. 네. 내가 진짜 예쁘게 생일코 만들어 생일선물 줄게. 너? 너 우리 까맣니? 널 찍으면 하얀데 왜날 찍으면 까맣지? 까맣네.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잘 되고 있나요? 네, 혹시 더 귀여운 게 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 구름 찾았다. 싹 하나 많이 붙이네. 모든 색깔 다쓴것 같은데? 최대한 걸려도 공방 끝나고 저희 지금 서울숲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매년 꽃 구경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거의 마지막 꽃 구경이 내가 봤을 때 4년 전. 그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한번 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왜 봐? 안 지겨? 계속 보는 중. 한번 봐. 이만 봐라 네, 진짜 꽃 보러 갈게요. 이만다. 네 감사합니다. 따예요 어? 네. 유튜브 찍고 있습니다. 네. 너무 더워요. 지금 저희 편의점 왔는데 편의점도 줄드래요 여기 뭐다 줄이에요. 솜사탕이 먹고 싶으셨던 백장이있어감와와솜탕몇 년만이야? 알게어요 그 7,000원 내놓으시고요 저감사합아 내놓으세요 잘 먹을게요 <웃음> 잘먹으면 솜사탕만 잘 드시고 돈은 주세요 이거 그쪽에 드시고 7,000원 저먹으라고 한거 아니에요? 맞아세요아 <웃음> 여러분 사람 진짜 많아요 여기 뭐 전쟁 나서 사람들이 다러니까거 아, 너무 많아요 집에 갈래요 저 아, 이렇게 사람 많은 거 싫어요 안 돼. 아? 재봉했는데 재봉. 재봉? <웃음> 이게 뭐야? 이게 매, 거야, 여기 뭐야? 이매 매듭인가 여기? 산타 아오지 오랜만에 나오니까 어때? 와, 오랜만에 이렇게 치마 고 나오니까. <웃음> <웃음> 내가 오랜만에 널 위해 편지를 썼어. 네. 거의 몇년 만에 써보는 것 같아 너 이번 내 생일 때 편지 안 썼지? 썼을걸? 안 썼어 받은 게 없거든 아 맞아 하지만 난 썼어 한번 읽어봐 아, 나름 빼곡히 적었어 정이 울어도 돼 생각해보니까 편지를 못쓰겠네 아니야 뭐 괜찮아 나도 원래 쓸 생각 없었어 근데 어제 밤에 생각나가지고 썼어.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가 너무 편해졌어. 그치. 거야. 우리가 진짜 오래 만나다 보니까 편지를 잘안 쓰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썼습니다. 어때요? 좀 감동이 있나요? 네, 저, 좋아요. 좋 네. 편지를 써야겠네요, 저도 특별히 썼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편지 쓰십시오. 진짜요? 편지가 또 마음 전하기가 좋아요. 제가 그러니까 빼고세요. 네, 아주 배고파 네, 밥 먹으러 갈까? 벌써? <웃음> 배고픈 것 같아. 저녁을 먹으려고 한 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못 먹었어요. 연극을 보러 가야 돼서 결국 한 시간 기다리고 커피랑 그린티 케이크랑 스콘 하나 사서 뭐 샀다고 지금 넘어가는 중입니다. 너무 힘드네요. 내가 보는 게요한복금이라는 뮤지컬이거든요. 재밌을 것 같아요. 기독교 뮤지컬도 처음 봐. 아, 재밌을 것 같아. 응. 우배치하고 뮤지컬 보어는상기법 네, 여러분, 저희는 이제 뮤지컬을 다 보고 왔습니다. 여복 어땠어요? 아, 굉장히 은혜롭고 네 어, 어. 저도 한 번, 중간에 어. 한 한번 중간에 한번 울컥했어요. 고 진짜 배우분들이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그냥 구, 작품 구성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어, 노력한 것도 너무 네, 잘 느껴지고 정말 그 성경적으로 감아내려고 아, 진짜 노력 많이 하셨구나가 느껴져가지고 진짜 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갑니다. 네. 근데 저희가 원래 오늘 식사를 저녁식사하고 오려고 그랬었는데 못하게 됐어요. 이제 내일 주일 때문에 이제 집에 돌아가 봐야 돼가지고 오늘 저녁 식사는 그냥 아쉽게도 못할 것 같고 <웃음> 집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생일 선물 을 드리겠습니다. 아! 원래 식당 가서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이 감사합니다. 을못 가게 된는기로 선물은 주고 끝내야죠. 이러허전하다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예쁘다. 어제 목걸이랑 세트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분 여러분, 팬분들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이러분 여러분, 거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예쁩니다. 아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게 당신의 탄생석이에요네 맞습니다. 다이아가 네.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잘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마음에 드십니까? 네. <웃음> 야, 무리했어요. 지금 돈 없는데 하나님께 채워 주실 라 믿고. <웃음> 네, 여러분 사실 아까 이제 영상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선물 못줘어서 마무리 못했거든요 진짜 마무리 할게요 오늘 정인이 생일 기념 오랜만에 데이트 브이로그 찍어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혹시 저희들의 뭐 데이트 브이로그나 다양한 뭐 연애 영상이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많이 찍어볼게요 안녕. 다음에 만나요 안녕 저희 좋아요. 집에 갈게요 안녕. 생일 축하해요 정인 땡큐 <웃음>